아, 좋죠. 아웃도어플. 안녕, 세이터드. 음, 너비가 있어요. 체크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묵는 방이 바로 저기 저기입니다 자, 302호 3층입니다니라 아빠 요즘 골프가 오르더니 여 우리 밖에서 조금 기다려줘 자자자 오늘은 프리스티지 룸 와우 와우 와우 대박 야 나를 위해서 준비한, 응? 저를 위해서 준비한 생일. 일단은 룸이 대박 커요. 자, 로비로 나가면, 이렇게 또야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기, 인도어풀이랑, 이제 아웃도어풀이 또 보실 수 있고, 이렇게, 클럽하우스랑, 일드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일단 작년에 묵었던 데가 저쪽이에요 저기 스위트룸인데 저기보다도 오히려 위가 더 높아서 그런지 경관은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자, 세이지우드의 장점은 바로 이산세죠산세 저도 캠지이 있고 산에 있지만 세이지우드가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렇게 산세에 아우. 좋죠. 아웃도어풀. 오늘 광고 촬영한대요. 오늘은 아웃도어풀에서는 좀 놀기 힘들 것 같고. 지금 여기 인도어풀도 있거든요. 이렇게. 인도어풀도 있으니까 인도어풀에서 놀아야 될것 같아. 오늘은 오늘, 오늘 마지막 밤 아웃도어풀에서 놀아 봅시다 원수풀이다 따뜻해요 우와, 우리 아들 중비 운동 엄청 잘하네. 스포츠 센터에서 그렇게? 어? 자 오늘은 아웃도어 풀에 왔어요 자 꽃무리들 준비운동하고 들어가야지 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수질관리 저기 보이시죠 로봇으로 청소를 해줘요 자 우리 꽃무리들은 준비운동하고 입수! 준비운동 끝나면 입수! 자, 입수! 자디야 <웃음> <웃음> 좋아요? 히트니스 클럽도 있고 짜. 짜잔 자 이런식으로 인도어풀을 보면서 내려다보면서 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짐기구도 있고 어, 어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? 아, 아. 어떻게 조금 한잔하실래요